빗자루, 빗자루, 브룸, 쓰레받기, 쓰레받기, 더스트팬, 쓰레기통, 쓰레기통, 트레시빈, 대걸레, 대걸레, 머. 먼지털이 먼지떨이 duster 솔솔 cleaning brush 스펀지 스펀지 sponge 유리닦기 유리닦기 glass wiper 빨래판 빨래판 washboard 빨래 바구니 빨래 바구니 laundry basket 빨래집게 빨래집게 clothespin clothespack 비누 비누 soap 세제 세제 detergent 뚫어뻥 뚜어뻥 plunger 고무장갑 고무장갑 rubber gloves 변기솔 변기솔 toilet brush 양동이 양동이 bucket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 세탁기 세탁기 washing machine